아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아! 촥! 아, 씨, 들어갔다 계속 나와. 아, 아이 너무하잖아. 탱탱보라좀 알려 주세요. 오케이 okay. 다시 네, 있어 갑시다, 갑시다. 자 우리 자, 이거 시작해요 시작. 야 뭐야 한장뭐 있어? 아씨. 오케이. 아이 아. 뭐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잠깐만 컵 컵이 조정이 안 되는데 어, 이거 보 이거 네번다 튀겨야 돼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나 할래. 빨리 두 명이 살수 있어. 사탕 옮기기 어떻게 하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 아,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제가 이렇게 던지면 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야, 참고로, 그거 진짜 어렵다, 그거. 쟤 어떻게 이거 한 번에 됐어? 그게 신기하다. 아, 아아 아. 아! 아이거안 튀었어. 해. 가자. 와! 성공다 와, 이게 된다고? 나안 되는데? 야, 이게 된다고? 어? 저들어간거 아니야? 아, 그것도안 돼?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아, 그것도안 돼? 어?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씨... 지미야, 2인 대결부터 하자. 잠깐만. 가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안어야 들어갔어. 뭐야? 뭐야? 이 뭐, 저건 아, 들어간 뭐야, 거 아니죠? 뭐야? 뭐야? 콤사키 콤사키. 잠깐만 설명 좀. 뭐야? 넘겨. 자, 이거 하자. 컵사키컵사키 뭐야? 뭐야? 콤사키 콤사키. 뭐야? 잠깐만 설명 좀. 처. 봐봐. 이 상태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이어서 그렇지. 하나로. 오케이. 한번 살펴 주세요. 아, 준비 좀.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아 이거를 빨리 끝냈어야 됐어. 와, 와, 알았다 알았다. 갑니다. 오케이 작업. 아씨, 야 오늘 운 드럽게 없나 보다. <웃음> 와씨. 와. 아 감사합니다. 와씨. 뭐야? 이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막 끝냈지 임마 와. 아형 꾸그리. 어. 아형 꾸그리. 어. 이것만 계속 한이렇게 한 되잖아. 응. 응. 너가 이렇게 많이 문제다. 월초기요 월초. 오 오! 괜찮아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빨리 가 빵점 찐 가자 야 오야 오현이 뭐야 오 정구 성공! 완벽한 성공 야뭐 어떻게 했어 나플라프 어디 쪽으로 돌렸지 허허허허허 개그네 개그 야 알겠다 정구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가자지 아, 굴렁스 이제. 아, 이제 요령 알았어 큰일 났다, 나는 한참 걸리겠다 랩! <레> 랩 <레> 몬스터! 아, 깜 <끌고. 레> <레> 몬스터! <레> <레> 아, 진짜 안 된다 아, 와. 와, 1등으로 달리다가 이게 무슨 선두인 거야, 이게 아. 속도가 다가 아닌가? 그건 아니 테고. 뭐. 아, 와 아, 뭐야. 아, 뭐 아, 아, 뭐야. 뭐야. 아, 뭐 아, 말렸 아, 말렸어 뭐 아, 끝! 아, 뭐 아, 가자. 도장. 야 아, 거야야야야 아,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지겠다. 진짜 왜 잘해? 끝. 야, 씨. 어, 나. 어, 야, 어, 야, 씨, 여, 야. 잭팟이야, 잭팟. 에, 에, 에. 뭔가. 야, 이거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차야 된다고. 먼저 알지? 야, 아, 좀 누... 추했냐? 너무, 너무 추했나? 아, 진짜 <웃음>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고 하세요 바로 끝낼게요, 그냥 어, 미안해요 자, 바로 끝낼게 잘못고은것거 같은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그냥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나 2번 골랐어 나굴렁쇠 아, 도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지 나만 하면 돼 뭐? 왜못 오는지 알겠네 오케이, 어, 깔끔 갖다 주시고 야! 아, 너무 쉬운데 갈까요? 도전! 너무 쉽지? 내필라테스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것같은 도 이걸 하고 있을까? <웃음> 나 무대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웃음> 이아 아,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웃음> <웃음> 왜 왜? 아나 블록 자줄 몰랐다고 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이건 어떻게 해? 야 야 플라프 쉽지. <웃음> 야, 왜? 야, 왜? <웃음>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 제가 신문백이로 신문백이 신문배기, 오이백기로또 금메달 한 번에 이, 이 끄트머리로 해야 돼 끄트머리로. 진짜 아깝다. 아나 각이 나왔다. 할수 있겠다. 가자 하겠습니다. 야, 옷을 잘못 입었네. 자, 안 올려? 저한번 더. 아, 저거네. 완전 세번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아저 할게요 남자 너의 선례로 난 알게 됐다 도전! 아 <웃음>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웃음> 8년의 무공수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 없네요 완전 실패네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저는 아! 굴렁쇠 굴려봤어요 아 진짜? 막판 속도만 상관없죠 빠르게 해도 네. <웃음> 어렵군 해봤다네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 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 왜? 띠야 상대야 국위기 오열 시어. 아! 아! 뭐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딱딴 거는 속전속결로 다 했는데. 아.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이거. 세개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 한번 해 볼까? 나 막막 판한번더 하고 이거 그냥 딴데 넘어갔겠네. 아, 이거 오피... 난 한다 하면 한다 난해 우는 소리부터 하지 말자 치이나아 어려 보여줄게 아세 오... 번까지 옷이 아,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 이거 옷이 싶... 이거... 한 번이라도 올리면 그거야? 세 번, 세 번까지 네? 세번 올렸대요 저요? 네, 나오세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참 장난 아니야 지금. 야, 볼때 이거 몸을 움직여야 돼.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거 한 번에 성 돼? <웃음> 와, 와. 우리 왔어 하나, 하나 없는데요 낙서 없는데 호흡이 없어요 하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나이스 야 제호 별로 알아 하나 둘셋아아못 찍었어 조금 바깥쪽으로 아, 이거 어렵구나. 계속 여기 서 있겠네 어? 아, 이거, 이거 안에 해야 되죠? 아, 전국이 올라가네? 어 찍었다! 우와! 끝! 아, 끝! 나 야, 끝났어, 끝! 야, 애진이끝냈어 나. 내가 먼저 끝났어 어, 내가 먼저 끝났잖아 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아 내가 네. 먼저 끝났잖아 떨어졌어요 판정승.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아 진짜 어렵냐 이거? 오, 아, 하, 하, 아, 아, 아, 야! 야! 빨리 와요. 야, 야, 야. 아, 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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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향은 맞아. 아, 씨. 아, 응? 아, 아, 좋아. 아, 저거는. 아, 씨. 아.